Hello,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덕질을 하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채널의 이름은 제 s 의 스튜디오 이 채널은 어떤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덕질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 생활이 덕질이고 덕질을 회사 생활처럼 하고 있는 아주 신기한 회사죠 이 신기한 회사의 브이로그 형식의 덕큐멘터리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부럽기만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즐겨보고 있는 컨텐츠는 100초 사전이라는 컨텐츠인데요 덕지를할때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모아서 100초 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100초 1분 40초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초도 허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알찬 정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JS 스튜디오에서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럼 JS스튜디오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100초 사전을 구경하러 가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